신기 안녕하세요 신쿠기입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메이크업을 빨리 해야 돼요 지금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일단 빨리 메이크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, 으잠 깨다! 어 문이 없네 여러분 아 추워 지금 시가안잡히는데 빨리 빨리 일단 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와가지고 지각해서 리허설부터 이제 하고 이제 리허설 끝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후이야저 이거 살짝 볶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재료는 또 남고 맞아요! 맞아요. 그럼 또 버리기가 십상인데 짐을 그리고... 줄여보고 싶어하시는 맞아. 분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아 물이 초보라서 배우면서 하고 싶은데? 저희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와 맛있었다! 어? 이거 어디서 많이 뵌분 아니에요? <웃음> 아, 저, 아 근데 너무 맛있었어 아니 근데 찐으로 제가 더 먹고 싶어도 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 드셨거든요 내가 회국 잡혔어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떡국만 아니라 잡채도 다 드셨잖아요 아너 아시는 거 어떡해 <웃음> 또 먹으려고 보니까 면이 근데 여러분 <웃음> 어디서 많이 뵌분 아니에요? 랭아, 랭아. <웃음> 랭바 아, 나, 나, 나 이거 랭바? 너무 좋아 진짜 <웃음>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, 네, 머리 달르러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파킹하시러 왔어요. 빗발렸어, 지금. 지금 밖이 너무 추워가지고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. 하이, 머리를 어떻게 자르지? 네. 저 때문에 나와서 생활이래요. 네. 어, 근데 나 때문에 나온 거 맞아? 스케줄, 스케줄 없었어? 아, 하다가 또 추가가 돼가지고. 그치. 근데 스케줄도 취소가 됐어. 맞아, 진짜. 이 쇼블럭을 안 하는 게 머리 예쁘긴 한데, 원래 뜨셔가지고. 네, 갑자기 존댓말이시죠? 교관장님의 품격인가요? 어, 그러기에는 손에 띄고 넌아이야난 제2야 근요 너는 <웃음> 피고 응? 그래도 저는 항상 시간 맞춰서 나와있지 오늘을 정놈이 야구한 거 아니야? 에? 난 그래도 오늘은안 늦을 줄 알았어요 누나가 오늘 저 오자마자 봐도 생각해놓은 그 네. 색깔이 있었나 봐 야. 혹시 너 오늘 커트만 할 거니? 어. <웃음> 신나가지고 이, 이거 어때 저거 어때? <웃음> 아 핑크를 못 태운 게좀화니다이핑크 아? <웃음> <웃음> 나가지고 실험하지 말라고. 아니야. <웃음> 야, 내 머리도 이거 핑크에다가 너화 <웃음> 끝났습니다. 여러분 집 왔는데 닭가슴살이 왔어요 와우. 저는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고 지금 메이크업을 지우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뭘 하나 찍어야 되는데 오디션 영상을 그래서 일단 조금 쉬다가 촬영하려고요 일어나자마자 헬스를 갑니다 원래는 PT받고 유산소를 탔는데 PT받으면 힘이 다 빠져서 유산소를 못하겠더라고요 30분이나 1시간 전에 가서 유산소 먼저 타고 PT를 받을겁니다 그래도커피는 먹어야 돼 이제 할 건데 하체를 한다네요. 아, 내일 스케줄이 있는데, 조금만 할게요. 조금만, 2세트, 3세트, 4세 지금 했어요. 억울하네 나 진짜. 아 사람을 이렇게 모아만 해. 와 진짜 씻고 왔습니다. 이제 조금 쉬어야겠어요 여러분. 지금 하루에 쓸수 있는 에너지 양을 조금 많이 소비한 것 같아서 아침을 여는 영양제들을 챙겨 줍니다. 여기 이거 샀거든요? 침대 이거? 침대 밖을 벗어나질 않아! 짱 좋아! 이렇게 해서 유튜브 보면 완전 꿀 그리고 이 리모컨이 있거든요? 이거 하면은... 이렇게 침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. 다리도 올라가요 근데 약간 다음날 붓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걱정될 때 조금 세워가지고 자면은 조금 편하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었어요. 안녕. 아, 낮잠 자니까 좀살것 같아. 닭가슴살입니다. 새로 이번에 시킨 거거든요? 어저께? 음. 밥 땡긴다. 확실히 비싼 게 촉촉하긴 하고. 떡볶이, 햄버거, 화장면도 먹고있다 마인드 컨트롤 중 일단 참아보겠습니다 참는 데까지는 집 앞에 혼수라로도 가끔 옵니다 음. 근데 실덩님이 알려주신 거 잘 먹겠습니다 단골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마라 샹가가 나왔습니다 알백준 제가 다이어트한다고 이거 집어먹고 있고요. 해장국이랑 참치랑 모든 게나와 참치는 계속 주시는데 제가 안 먹으니까 제가 아까 그대로 있어요. 음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여기 눈 밑에 뭐가 나와서 피부과 왔어요. 너무 싫다.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집에 와서 갑자기 제주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짐도 지금 싸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브이로그는 여기서 급하게 마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주도 브이로그로 만나요 안녕